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벼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온라인에서 나온 컵... 어, 온라인에서 나온 어, 기억이 안 난다. 컬리지 만년필입니다.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분명히 대본이 앞에 있는 뷔위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버벅거리는 건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어서예요 요즘은 제가 바빠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찍어요. 한 번에 몰아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온온인컬컬지지만필필입다온온인컬컬지지만필필은은우우에는격이이만 원에서 n 만 원대로 굉장히 싼 편에 속하고요. 물론 e 버트는 개별 구매입니다. 개별 구매라서 조금 불편한 면이 a n 않아 있죠. 네. 잠시만요. 네. 온라인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g 에 r manager manager m a n a 한 e r manager m a n a g e 서 m 굉장히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 만인피이기도 합니다 뭐 일단 여기서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무게부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무게는 무게는 무게 무게 무게 무게, 무게. 무게는 약 12g으로 몸체가 플라스틱인 만큼 굉장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겉페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서울에서 사왔거든요 서울에서, 서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왔는데 일단 전 디자인을 보고 바로 사서 버렸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디자인이 거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고 굉장히 뭐 디자인적으로 어 굉장히 뭐 재밌, 재밌다? 뭐 화려하다고 라할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화려한 게 좋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만년필에서 하는 이유기도 이 하고요. 그래가지고 만년필을 일단 이거는 한 제가 오프라인 가격에서 한3번에 샀을 거예요. 아마 온라인에서는 1, 2만 원대로 파는 걸로 기거을 하는데 일단 컨버터 포함 약 3만 5천 원을 주고 샀어요. 3만 5천 원 주고 사가지고 일단 2만 년필을 사게 되는데 일단 외관을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에는 뭐랩 랩? 랩이라 해가지고 랩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립 부분에는 온라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랩 부분 이쪽 위에 젊은이 온라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그에 밑에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문형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 모습을 보여드리고 할게요. 내용 모습에 보면은 컬리지 만년필이 남은 뜻이 솔직히 컬리지 뭐 대학 대학교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 그런 그래, 그런 뜻인지 왜 그런 뜻인지 그런 뜻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그립 부분이 굉장히 손을 이렇게 딱 알맞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디자인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 중 부분이 굉장히 어, 좋아요. 섬세하게잘 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립이 딱 좋아요. 그립,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몸체 부분에 대해서 밸런싱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뚜껑을 딱 끼면 우 적당히 딱 길이도 맞고 좋아요. 전는 뚜껑을 딱잘끼워 쓰는 편은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딱 알맞게 고정돼가지고 굉장히 좋, 좋게 쓰고 있어요. 두꺼운 끼워서도 사용하고 있고 두꺼운 거 뺏어서도 사용하고 한 번씩은 뭐 그냥 뺏어 사용하고 한 번씩 끼워 사용하고 굉장히 좋 이것저것 좋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필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필기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거 딱딱한 딱딱한 쪽에 속하거든요. 딱딱한 쪽에 속해서 일단 어, 필압을 그렇게 엄청나게 줘야 솔직히 좀 많이 줘야 이게 두께 조절이 가능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마크도 필기용이기 때문에 거의 필기용으로 저는 쓰기 때문에 그냥 힘을 안 주고 적어요 힘을 안 주고 적어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써진 삭삭거리는 이런 맛에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 초를 봐야겠죠. 초를 상당히 예쁘게 잘 깎여 있는 모습이고 온라인 로고도 박혀 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 내부에는 전 온라인 정품 컨버터를 샀거든요. 온라인 정품 컨버터를 거기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정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5천원밖에 안 해요. 5천원밖에 안 해서 거의 뭐 펠릭 가성비로 불리는 펠리칸 펠리칸 컨버터보다싼 편이죠. 그래서 뭐저는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미망한 수준이지만 단점은 여기 바로 끝 부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거를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흉기 <웃음> 거의 이건 뭐 친구, 뭐 커, 컬리지 만년 기능, 뭐 누구 컬리지에서 막따 뭐 시키는 애 있으면 왕, 왕따, 왕따, 왕, 누구, 누가 구누 나를 왕따 시키면 이걸로 조지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왜 디자인 되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장당히 뾰족해서 끝부분에서 만년필을 만질 때, 만지작거릴 때, 팬을 만지작거릴 때 계속 끝부분은 만지작거리거든요. 둥근 부분에 그래서 다른 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본 부분에 계속 만지락거리거든요. 계속 만지락거리면서 그냥 노는데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뾰족하다 보니까 아파요. 아파서 저는 이거 만지락 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지극히 개인적인 단점이고. 나는 솔직히 단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단점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성비 훌륭하지, 뭐 가격 착하지, 뭐. 컨버터가 별매라는 점은 솔직 조금 아쉽긴 하지만, 컨버터까지 같이, 같이 구매해도 2만 5천원 밖에 안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로 갑이지. 뭐, 물론, 온라인에게, 온라인 만년필 자체가 한국에는 정식으로 수,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식 수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어, 거의, 뭐, AS 불가능하다 볼수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 나는 괜찮은 만연필을 생각합니다. 내국성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문자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만연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카완니의팝아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